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ong k o n 의 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하나 먹고 가요 제발 하나만요 너무 배고파 두 Jeez, 아니면 세개 더요. 차가워요. 너도 이면두 개만요 아니면 세개더요 너도나 차가 와요 조심하세요 너도 차가 와경 조심해요 나아다게이다요다다다 다라라라 아하르베이라 다다단 다다다다. 哎呦我 마지막처럼이라 촬영이라... 불좋아하시네 역시 남자다. 소리 <웃음> 째는누굴까요 <저희는> <웃음> 안녕하세요. 하이 헬로. 자, 들어올 때 이름을 말하고 들어와 주세요. 당신은 어디 소속의 누구입니까? 스트레이키즈 소속 서창민입니다. 아, 주세요. 그럼 못 들어와요. 그럼 그럼 못 들어. 절대 그래요. 못 들어와요. 그럼. 나는 스트레이키즈 소속 김무진이다 그러세요. 김무진 있으면 됩니다. 네. 네, 서창민입니다. 서창민은 절대 안 되죠. 나가세요. 네. 나가 주세요. 요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소속 누구세요? 들어 갈게요. 그렇군요. 네. 아,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드릉드릉 <웃음> 드든 <웃음> <웃음> 두둔 두둔 두둔 두둔 두둔 두둔 하지 마! 어 서창민 씨, 어, 서창민 씨, 서창민 씨가 화내고 있어요. 화내신 건가요? 지금 <musical uitki> 화내신 건가요? 아니에요. 화내신 건가요? 화내신 건가요? 아, 아. 어떻게 그럴 수 있죠? 화낼 수 있습니까? 그지면다 변명해 주시죠. 변명해 주세요. 핑계대 주세요. 전 방금 화낸 적이 없습니다. 핑계대지 마세요. 어. 랩한번 해주세요 아낸 적이 없다구요 오 예예 오 예예 나 약간 모델, 모델 약간 모델 바이브로 한번 찍을게 오케이 okay. 자 요런, 요런 느낌이야 다리 엄청 길어 보이네 어 아주 좋아요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히 나와주셔도 돼요? <웃음> 당당해집시다 형님 너무 잘생겼는데? 엔진이 뭐 얼당각도? 아니 지금 내 상태가 얼당각도가 아니라 참... 얼짱각도 얼각? 얼각? 안 됩니다. 안... 안녕하세요. 김유지 씨. <웃음> <웃음> 밑심민 찍어버리는... 어, 아, 환해요환해요환해요랩 한번만 해 주세요. 환적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황현지 씨. 어 스테이킹에서 비주얼 받고 있는 우리 황현진 씨. 비, 있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비주얼 받고 있는... 안녕요 아, 비주얼은 다이었습니까 안녕하세요. 저도 비주얼 받고 있는..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아까 왜냐 느낌이 가찮아요 느낌이 상해아요 완전 키보시네. 예스. 오, 완전 완전 힙합이요. 세 네, 가지 아, 씹어먹을 것같아 아, 잘했다. 뭐야? 잘났어 바라지는 꽃잎이 난두살잘았어등장찌개등장찌개등 냉장찌개야 냉장찌개야 장찌개야냉장찌개 아니 근데 어제 아우 맞아 그냥 이스 때도 강아지야 냉차 오우 리 정인이 맞추려, 아, 이렇게. 귀여워. <웃음> wonder... <웃음> <Anyway>. oh <웃음>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요 아,